프로 TV. 혹시 저희 아까 진행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보셨어요? 뭐, 뭐, 네. 지금 이게 제 얼굴을 통해서 운전자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 이 얼굴 인식한 사람이 차량의 소유주가 맞다 라고 해야지만 이렇게 시동이 걸리면서 이 시스템 체크를 해요. 그러면 그 소유주 네. 등록도 여러 명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는 있나요? 있죠. 근데 이제 새로운 분들, 고객님들이 오시면 등록이 안되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는 네. 없어요이 네. 홀로그램 터치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직접 못하셔서또마찬가지로 꺼어주시고 터뜨려주시면 되고 근데 동작만 연결되어 아, 그냥 손 이렇게 했는데 네. 된거네네된거예요 지금 동작만으로 연결되는게 아니고 통채와 같이 연동이 되는거기 때문에 제가 터뜨리비 코드를 봐줘야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눌러주고 안 터져요? 이렇게 여기도 눌러주고 보면서 이렇게 눌러줘야지만 아. 터지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네. 연구소에 가서 직접 몇 번, 며칠을 하고 왔는데도 네. 어려워요. 아. 응, 아마 일반분들이 하시면 더 어려우실까 봐 네. 그 회전자 측면데 마지막으로 보고 스냅으로 돌려주시면 인식이 끝나게 됩니까? 음. 얘는 차량이 너랑 나랑 맞춰야 돼 특정과 행동을 맞춰야지만 네가 확실히 잘할 수 있어 라고 연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실제 저주행 네. 차가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네. 대리운전 같은 거를 하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 은 네. 자유주행차는 대리운전을. 대리운전이란 자체가 없어지겠죠. 운전을 저희가 아, 하는 게아니라요 아, 그러, 아, 그러네요. 그렇죠. 아, 그 생각하 진짜.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도 막혀 있는 거고요. 음. <웃음> 차량은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혼자서. 네.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양쪽 밑에 클러스터 사이드 미러가 카메라로 나오고 있고요. 완전히 밀펜에 있는 공간이 조금 불안해있다 보니, 중앙 하단에는 지금 제가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운행을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렘 선보여주는 거고요. 대기판 나와 있는 네. 거 저희 수 진행하는 거못 봤으면 모두 다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이드 네. 어. 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시트 포지셔닝이 동그란 뷰랑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네. 정면에 있는 윈드실드랑 그리고 측면까지 전부 다 360도로 하는 네. 게 나오게 됩니다. 운행 중에 뭐 영어 같은 거 관람하시거나 어디 여행 갔어 내가 이런 걸 찍었을 때뭐 보고 싶은데 레볼로그를 연결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360도 화면으로 만들어졌기때문에 손가락 올리고 아까 했던 세번스처해주시기에 이렇게 돌아갑니 반대로 돌려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이 손가락이 마우스라고 보시면 되요 손을 내리면 아무 화면이 뜨지 않고요 올리면은 왼쪽 오른쪽 상단에 저 두가지 메뉴가 뜨죠 내리면 선택할 모드 찾아본 다음에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멀티미디어는 마찬가지로 영화볼때 사용하시는 건데 볼륨 조절이나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내가 직접 운전을 하고 싶다 지금 이쁜데 왔는데 내가 지금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드라이빙 모드 눌러주시면 어,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운전해서 킥해주 앞으로 맞추면서 무릎 안에 있던 스트레링 휠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고 윈드 쉴드였던 게 투명해지면서 전방을 음. 확인할 수가 있죠. 아, 앞에 보이네요. 네, 앞에가 보이게적는율로 네. 운전을 하시면 되고 밑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전환이 돼요. 아까는 앞에가 보이지 않았기 음.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방 카메라로 아, 앞부분을 네. 보여줬던 건데 지금은 네. 다 보이고 있으니까. 네, 내비게이션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터치가 되지 않아요. 음. 네, 그럼 여기 옆에 있는 버튼, 네. 이거 한번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다시 음. 안전자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구요. 그 핸들 모양이 저희가 알고 있는동동란란 그 핸들은 그게 아니죠 상관은 어때? 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법적인 주제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에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무생으그래는 시트가 앞으로이 있을 거예요 같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 카메라 보이시죠 네이 카메라로 제가 지금 기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철학자가 사람의 표정으로 일곱 가지의 감정을 그려낸 그런 가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 이게 이렇게 아래서 에 위로 싶다 보니까 고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지금 저처럼 디스커스트라고깨겨는 음. 얼굴이라고 할까요 <웃음> 어, 한번 웃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이가 95%라고 고요 음. 입을 벌려서 조이. 한번 놀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보면, 그 속에 들어가서 아. 이모션 맵이라는 거를 들어가면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음. 너가 이 지역에 갔을 때 이런 표정을 지었어라는 메모리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여기 갔을 때 이렇게 좋아했고, 음. 저기서 슬퍼했고, 여기서는 놀러워했고, 여기서 화가 났었어. 이런 걸보여주 좋았던 게 다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와, 좋았던 안 좋았던 게, 게 다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이별을 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날수있 <웃음> <나 있을 거야. 웃음> 모두 셀렉으로 돌아가면, 다시 가장 베이스 로가게 <웃음> 되어 있는 게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해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을자 자율로 해주는 거예요. 그죠 완전 유행으로 되는 그냥 나중에는 네. 지금도 스마트워치로 시동 걸고 이런 걸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내리게이션 찍고, 요렇게 할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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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cross the road. Three, three, six, Caution, caution. 사람이 최우선인 그런 혁신의새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변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보고 당신의 이야기를 대신합니다. 우리에게 1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안전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드라이빙 사이언스 모스 네, 엠비전 시연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2번 엠비전, 3번 모비, 4번 엠비전.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서, 모비스를 맺혀주시면 됩니다. 하나! 어, 축하드립니다 엠비전은 차량의 전후저원에 장착된 이것을 통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소통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비스! 아네 뒤에 성성분 정답하면 확인합니다 램프! 축하드립니다 현대 모비스가 공개한 엠비전의 핵심은 라이더 센서 4개와 다기능 카메라 센서 5개를 통해 주변 몇 도를 인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360도 정답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엠비전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 외부 환경과 소통을 통해 이것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과론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비전을 보셨으면 다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두운 밤에 물음덩이를 지나려는 보행자를 발견한 엠비전이 보행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압니다. 맞았습니다.